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어, 데일리브레드 어, 제가 조금 자주 하는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짧게 할수 있는 때는 데일리브레드라는 일용할 양식 요기 오늘의 빵 여기서 짧지만 임팩트 강한 영어성경 문장을 우리 외우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8th bread는 1st chronicles chapter 16 verse 11 역대상이라고 그러죠. 역대상 16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Seek his face always. Seek his face always. 그분의 얼굴을 항상 Seek가 여러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런 뜻이죠. 어,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search for search가 우리 검색할 때 검색인지 search engin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듯이 그분의 얼굴을 어, 우리가 이제 찾아 항상 찾아라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 그러니까 see his face always는 NIV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익숙한 영어 성경 번역본이고요. 어,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더 메시지에서는 아, CV에서는 아마 worship him always로 나온 것 같아요. worship him always. 그분을 항상 예배해라. worship 해라. worship 한다는 것이 진짜 NIV를 보면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예, 또, 월십은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행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 사랑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죠. 예. 사랑하는데 나는 그 상대의 얼굴을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예. The 어, Message에서는 그, Seek his presence day and night 우리는 밤낮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day and night이죠 우리말로는 낮밤이죠 Seek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를 역시 어, 간절히 찾아라 day and night 밤낮으로 음이 짧은 말씀은 또 제가 올리는 사진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라이프철치라고 미국의 뭐 메가처치입니다. 큰큰 교회인데 크로이 그레셜이라는 어 제가 좋아하는 또 설교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또그교회의 이제 성도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그웹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작권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데일리브레드나 아니면은 러블레트에서도 제가 많이 사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좋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Seek his face always. 어, 잠깐 말씀드리면 음, 우리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이어져서 또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또안 좋은 일이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ups and downs라는 예, 올라가는 것들과 downs 내려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려가는 일들이 갑자기 올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제가 이 하는 저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몇안 되는 좋은 습관 중에서 오늘 이 데일리 브레드처럼 어, 밤에 정말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이 영어 성경이 짧은 문장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입으로 조그맣게 중얼중얼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신께 제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예. 주로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 이게 내가 내 인간적인 그런 거로 내 마음이 위로한다든지 컨트롤이 안될때 제가 정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어이 영어 성경의 귀중한 말씀들이 나에게 마약과 같다 이렇게 뭐 마약이 굉장히 사람을 망친다면 제가 마약과 같다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수액 주사를 맞듯이 이거를 딱 붙잡고 묵상하고, 아, 그렇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다른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예외 없이. 그래서 하여간 이 말씀이, 어, 마약이 마치 통증과 뭐그 사람들의 허무함을 잊게 해주듯이,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말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겁이 많아서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든 때가 오히려, 아, 그리고 뭐, 도전을 하나 드리자면, 뭐,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어또 나에게 불리하게 뭔가가 돌아가고 막 이럴 때에도 어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정말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넉넉히 책임지실 능력, 진정한 능력자이신 그분의 얼굴을 나랑 가장,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나도 가장 사랑하고 싶은 대상인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은 뭐 이것을 예배라고 하든지 기도라고 하든지 찬양이라고 하든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 이거 하나는 내가 항상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항상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그렇잖아요 예 어, 내가 그분에게 잘 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어 어네 그래서 오늘 이 s i c k e s face always 힘드신 분들 또 저랑 비슷하신 분들 이거를 뭐 제가 했던 방식도 좋고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다면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데일리브레드는 길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음 제가 좀 삶이 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이지만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과 그래도 좀 친밀하게 지냈다고 생각이 되고 추억이 되는 시절에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그것도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한 것인데 정말 내일을 염려 뭐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염려하기보다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니까 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의 매순간 매순간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굉장히 음미하면서 그것이 뭐 공부이든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매순간을 뭐 칼페디엄 이런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Enjoy the moment, 순간순간을 제가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하루가 굉장히 생산적이 아니, 아니었나 프로덕티브하고 미닝풀하고 어, 그 순간들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요즘에는 어 이제 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특히 코로나 님니면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다 보니까 이제 염려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 이 sickest f a i t always라는 표현이 이 영어성경 문장이 이 역대상에 각별하게 다가왔어요. 아,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인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해 변함이 없으신 신의 얼굴을 항상 찾는 것.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가 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듯이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일어났든 간좀 이거 해야지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렇더라고요 예 과연 그렇더라고요 예 음.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싸움을 하루에 그 한날 고생 한날 고민이 하루에 족하다고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내일은 맡기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서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땡큐